I'm 를 태우러 갑시다. if I'm going to get a little 시 i t of a time m a c h i 시간으로풀 o 달렸네. 제가 get a 볼까 t t l 봐 bit 샷건 c h e m 소음 게 없으면 힘들어요. 사건이 소음이 세가지고 진짜 온 동네 좀비 다 불러올 수 있어요. 탑진님 잡... 잡아줄 거잖아요. 그거제 계속 물려갖고 제일 먼저 죽었는데 저한테 그거를또 떠넘기신다고? 오케이 그딴 식으로 해보십시오. 자꾸. <웃음> <웃음> 샷건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샷건은 그게 제일 좋아요. 스퍼스 걔가 연발이 돼요 그러니까 딴 스포스? 거는 펌프 네. 액션이에요 네. 쏘고 한번 장전하고 쏘고 한번 장전하고 이러는데 네. 그프랑킹인가 걔는 그냥 그 뭐냐 자동 그거 있잖아요 거의 네. 반자동 네. 그거라가지고 쏘다가 중간에 한발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장전하면은 음. 그 뭐냐 펌프 액션 없이 그냥 계속 쏠수 있어요 대신 음. 장전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루카 음. <웃음> 저격총이 확실히 데미지가 좋네 저격총 좋죠 아, 까그 사건 이름이뭐라고 다시? 프랑키 프랑키 네. 프프키파스그 여기 뭐냐 경찰 여기 그있있요요있있요요있있요요개머판펼 있어요? <웃음> 네, 펼친 아있 있네. 네, 그그 그냥 쓰면 돼요 그 뭐냐 좀 i e 응. 가 재장전석도 올려주는 거주주라고 이런 거다 달면 엄청 빨라요 장 e 하는 거. 순식간에 음... 집어넣어요. 예? 순식간에 집어넣어요. 탄을 어디 어디에 집어넣라고요? 으 아니 이게 순식간에 탄을 다 집어넣는다고요? 아 거고. 순식간에. 네. 추억 너무 추억. 추억. <웃음> 아휴, 온 동네 방네 그냥 다 두드리고 다니는구나. 시장 너무 새끼들. 아, 이 탄창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무거워. 네, 무겁죠. 네. 그래서. 버려, 버려. 이 쓸데없는 거다 버려. 이 이거, 이거 버려, 버려. 다 버려. 그리고 얘도 버려. 머리 방어력만 좀 챙기고 아.. 한 번에 머리 물리는 바람이야 오! 동네 방네 그냥 어? 동네 사람들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뭐 달라요? 거기 지금 여기 2층에 그 휴게실 있거든요? 예. 네, 거기서 일단 물좀 채우고 갑시다 아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 지금 팔 썩었거든요 저? 저도 <웃음> 저도 나만치 <웃음> 않습니다 2층? 2층에도 좀비가 있네 아이씨. 아이씨 마시기 물 담기 물 담기 오염됨 다음에 경찰서만 좀 위주로 좀텁시다 경찰서가 털기 쉬우니까 이제 전기 끊길때가 됐어요. 뭐라고? 음... 음. 일단은 안쓰는 애들을 좀 차에다 집어넣고 차꽉 찼죠? 음, 근데 좌석에 냅두면은 되긴 해서 아! 잠깐만요. 내가 여기다가 소음기갖고안 넣었나? 없네? 드라이버 있어요? 예? 드라이버 드라이버 있죠? 일단 이거 안쓸 거니까 집어넣고 아하애매하다 애매해 조수석 뒤쪽자리어탄 박스 많이 갖다 놓으셨네 오타냐? 네 오탄 음, 그냥 막 갈겨도 돼요? 많이 넣어놨어 연사로 그냥 갈겨보래 네 제가 이거 어차피 따진 님이 올려야 되니까 레벨 올려야 네. 되니까 그게 더 빨리 올라요 그.. 그런 거 같네요 탄탄총 탄약도 의자에 많으니까 가져가서 쓰시고 제가 그걸 산탄으로 바꾸고 네 그리고 그.. 걔이 도트 달아야 돼요 조준속도 줄어드는 도트 달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어. 네 그래야지 그 뭐냐 어차피 샷건은 그 자기 앞에 앞에 까지 밖에 안 맞아요 탄이 멀리 안 가요 음. 그니까 그거 잘 계산해서 어익 잘못하면은 머리 터집니다 아까 저처럼 음. 큰배나 이게 80, 80이구나 아 가방도 새로 가러 가야되네 이거 좀 뜯고 그래도 그 킴이라 다행이다. 맨 처음에 있던 데가 어디였죠? 저기 조금 그, 네. 그 무대 위에죠. 네, 위쪽. 거기 가면은 아마 샷건 소음기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먼저 갑시다 일단 가서 거기부터 해서 합시다. 아 어디 좀 거점을 잡고 움직여야 되겠다. 에씨. 계속 여기다 담아놓고 갈순 없잖아요. 음. 잠깐만, 에씨 갑자기 이걸 안 타고. 아유 뭐야? 조금 뭘 꺼내? <웃음> 아, 그거 의자 치우고 타려고 그러는 거야. 무조건 왼쪽에서 타요. 왼쪽 살짝 뒤편. 아 여기. 아, 뭐야. 왜 뜨다, 간 뜨다 해. 어허. 어허. 찟. 뭐, 아, 뭐 하는 거야, 씨. <웃음> 합성한 그치, 유저가 있다는데. 왜요? 왜요? <웃음> 아. 자석이 비어있지가 않네 다꽉 차있네요 조수석만 열려있어요 조수석이 아니고 뭐냐 그거 그냥 거기서 물건 치우고 타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조수석 창문 깨져있어서 네. 일단 거기까지 갑시다 가다가 경찰서 있으면 더 터는 걸로 하고 아, 이거 많이 꼬였다, 게임. 있는데? <웃음> 내려요. 네? 아, 예. 여기서 내려요, 내려요. 여기 정리합시다. 와 조준 개 느려 띠띠띠띠띠띠 좀띠좀또띠좀 된거라도 일단 달읍시다 잠깐 아... 걸렸어 걸렸어 나 거의 뭐 이렇게 많아 또 띈다 띈다 띈다 띈다 띈다 띈다 어, 저 카우그 새끼 겁나 뛰네 미친놈이줄아씨 아니 나만 노리는 것 같애 아. 이쯤되면 아니 옆에 다노님 있잖아 다노님을 몰라고 아 저도 더떨러다합니다 왼팔을 잃었어 벌써부터 이번에는 또 왼쪽이 존나게 물리는구나 아까는 배를 존나게 물고 머리를 물더니 고통스럽다 정말 <웃음> 다 정리된 것 같죠? 들어갑시다 아이참 못 살겠다 진짜 얜또 뭐야 어이씨... 뭐야 이 새끼 갑자기 뛰네 그런 일도 있죠 천천히 응. 보다 갑자기 막야 여기 경찰서는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하네 도달 조심해요 이미 문이 작살이 났네요 저 2층 올라와있어요? 어? 스파스 15 있다. 이거, 이게 이 제일 좋은건데? 어? 그래요? 사건이에요 네. 네. 이게 산창식인데 네. <웃음> 몇발 들어가요? 어? 일곱 발 들어가요? 그게 왜좋은거예요 저거요? 어. 그게 이제 나중에 드럼탄창으로 바꿀 수있을거예요 아마 음... 몇발 들어가는데? 일곱발 들어가는데 드럼탄창 바꾸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아 여기 있네 20, 20발짜리 예 네. 근데 그거 바꾸는 방법을 제가 아 몰라요 다른 사람들 바꿔놓는거 제가 본적이 있어갖고 가방 큰거 있네. 좋아. 그냥 가방 저걸 들어야 되겠어. 여기 있다 탄약 패드. 응? 이거 끼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탄약 어, 패드. 스코리드라이버 같이 드림 스크류드라이버가 있어. 있어요? 어. 어 이거 그냥 제가 먹고. 탄약 패드 끼우면 돼요, 저거 저거 하면 장전 속도 빨라져요. 그거랑 나중에 그... 탄띠? 응. 그게 있을 거예요. 어... 오 초크 있다. 초크 껴도 됨. 여기 바닥에 초코 던져 놓을게요. 초코가 소리는 안 잡아주는 데 저게 네. 사거리 겁나 늘어납니다. 여기 12 게이지 탄창 하나 더 있고 샷건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올려주는 10세끼가 될수 있어. 아까 음, 거의 뭐다 나왔네 탄창 샷건보다 그냥, 그냥, 그냥, 한발씩 넣는 걸써야겠어 탄창 너무 불편해. 편한 거 써요. 냥 네. 그냥, 네. 달면은 솔직히 스파스 15안 써도 돼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 누구따라 멋내다가 큰코다쳤어요, 지금. <웃음> 참교육 다 했어. 그럼 부시마스터에 있는 거 뭐야, 부다 제거해서 그...뭐야... 그거죠? 뭐야 부품은 다 꼈죠? 소총에 응, 다 꼈어요 제가 조준 레벨이 낮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음. 어이지 못하네 초크는 소모품이에요? 어떤 거야? 초크 아니요? 스리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예, 독한 독보. 와, 그 안에 들어가요? 안으로 애들 엄청 들어와요? 안에 안에 난리 났어요? 가벼워졌어. 조심해요. 회전시간을 확 줄여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 기억이 안 나네. 뭐였나지? 꺼낸 적에 저게 안되는구나 총기 멜빵이 안되는구나 아... 네 그니까 총주를 멜빵... 네. 달릴걸요? 달릴텐데 사건이 좀 시원시원하긴 하다. 사건이 쓰다 보면 편하긴 편한데, 단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파츠빨 안 받쳐주면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거. 가짜님오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알토안테소. 제가 제가 먼저 맨날 죽는데 무슨 누구 누구를 구해? 아마 존 멀티샷 쏘는 것 같아. 아, 그만 좀 와, 씨. 음. 불러나는 그래. 게 너무 느리다. 뭐 하는 게? 그, 조준 에임 모이는 게 너무 느려요. 어. 조준 그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네. 응. 야, 등에 뭘 메구는 거야, 또? 관짝을 메고 있어? 이제 멋부리고 지랄하는거 멈추기로 했습니다 왜 한마리 또 있어요? 제가 죽겄습니다 그냥 이러다가 이문 열고 가노 응? 일단은 아까 그..뭐냐..거기가서 그뭐냐 거기, 그 거기 모아놨던거 좀 챙겨오고 오뭐야 그리고 외곽쪽에 터전을 한번 마련해봅시다 음... 주유소 가까운데로 이거는 안돼요 이래 자꾸 떠돌아다녀 죽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요양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왔었나? 자. 어? 뭐야? 교도서 온가? 뭐 교도소같은게 있는데요? 오아 이것도 탐험 욕구를 또 이렇게 불러일으킨다고? 큰 경찰서 뭐 이런건가? 어 그럴 수도 또, 있을까? 뛴다 어 군부대인데요? 에? 군부대같이 생겼는데요? 아니에요? 약간 군부대같 끝이 생기긴 했는데 모델데 그렇죠 어 군이 나오네 내리 아 <웃음> 아니 존나많은 자 강제 소환합니다 멀티샷 나루토입니다. 뒤에서 못오게 하고 잡아야되겠다 어 아이라다르가 뒤에서 기어오잖아요 봐요 이거 조심해요 벽벽 벽. 갑자기 뚫고 때리는 애들도 있어요 어거려어 어, 어. 어, 붙어있으면 안돼요 벽 빈다 응? 어디? 아 잡았어 잡았어 끼고 있어요 네. 아이 그.. 오면은 대갈통 터지지 샷건인데